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온라인 창업이 오픈마켓, 임대 쇼핑몰,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SNS 채널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어떤 방법으로 창업해야 지출비용과 절감과 판매수 그리고 관리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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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SNS 판매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기법입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SNS 채널 플랫폼에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고 활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마이크로 블로그, 밴드나 페이스북 쪽에다가 어, 제품 정보를 노출시켜서 홍보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초기 창업자들이 그냥 재미있게, 재미 부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중요한 이미지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마이크로 블로그는 한두 컷의 이미지면 충분히 홍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컷의 이미지와 제품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수받을 수 있는 링크 값이나 연락처 하나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홍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을 올리실 때 상도상에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어 어떤 좀 저작권에 영향 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정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체 밴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블로그 판매를 할때 중요한 게좀 밴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밴드의 특성상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글이 계속 내려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밴드를 하나 만드셔서 그 밴드의 회원 수를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문제는 아이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템이 없는 부분을 어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시면 온라인 카리테리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그 온라인 네이버에서 온라인 카르텔을 치시면 제공용 카페가 나오는데요 그 카페에 여러분이 파실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어 제품을 어 확보하시고 실제로 한번 팔아보시는 훈련을 해보시면 어 여러분 온라인 창업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샵을 홍보하고 고객 예약과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페이스북과 블로그들 중 어디가 비용 대비 더 효과적인지 알고 싶어요. 음, 블로그와 페이스북 전부 좋은 매체인데요. 그 대상 고객에 따라서 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연령대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페이스북은 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을 젊은 층이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네이샵 그 고객이 어떤 연령대가 많이 찾느냐에 따라서 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비용을 들여서 먼저 홍보를 하시기 전에 그 어떤 그 양질의 콘텐츠가 그 매체에 올라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비용을 막상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방문자 수만 많고 그 콘텐츠가 빈약하면 그 광고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어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온라인 창업의 가장 기본 요소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그 공부를 하루아침에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 온라인 창업에 대한 정보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거꾸로 공부하다 보면 은 어, 여러분이 전체, 전체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잘하는 사람을 똑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스폰지로 물 젓듯이 공부를 하십시오.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은 여러분도 어느새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와 어, 그 다음에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하겠습니다.